그래 응. 어디? 니 모? 니 모? 프레리 두꺼프가 어? 달콤한 거 엄청 좋아하 달콤한 거 엄청 좋아한대프레리에 쳐다보는데? 너 어떻게 알았어? 이러는데? 아.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<웃음> 너무 귀여워. <웃음> 이거 만화 속에서 나온 애 같지 않니? 응. 저끝에저애 같아. 응. 이게 돌멩인줄 알았어. 얘는 <웃음> 아가탕하고 얘네. 너무 막 이러네 <웃음> <웃음> 진짜 신기하다. 막 근데 어떻게 왜 여기에 부모 상가가 있는 거야? 몰라. 해적이 해적산에서 떨어졌나 봐. 언니 잔다. a <웃음> 어, 이거 바로 먹어야 돼, 이거. 왜? 이거 만지면. 안 돼. 왜? 아, 아. 음. 음. 왜? 아, 아, 잠깐 아, 잠깐만. 아, 어, 잠깐 잠깐만. 잠깐만. 아, 잠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가 보자. 응. 하나 둘. 셋, 하나 둘 셋, 하나 둘셋 응. 저기 봐 봐. 만두 튀김. 우와, 기 엄마, 우리 껍데기아가고있 껍데기? 응. 꼭데기 아니고 껍데기. 어, 그래. 테리. 테리 어디 있어? <웃음> 예쁘지? <웃음> 테리!